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사겠어 지금 좌석같이 나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고릴라 문종민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 만나가지고 회의하려고 왔어요 따라오시죠 아 이거 너무 강하지 않다는 거 다시 네, 스튜디오처럼 돼 있어요. 진짜 좋다. 스튜디오 처럼 진저.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튜발라드로디오스셨디오스튜디 그레퍼런스 보내주신 거는 조금 더 감성 강한 얘는 조금은 영상이 가벼고 랩퍼맛이니까 그냥 커플들 영상은 좀 많으니까 또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서 커플을 섭외하면 어떨까 뻔할 수 있어서 어 너무 예쁘게 어막 약간 사랑스럽게 표현되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경험상 그 이슈메이커가 될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제효과 컸었고 음. 네, 나영씨 것도 그때 제가 배운경이라고 하트시그나 이 사실 그때 배운경 때문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곡일등은 했어요 로마사 2등을 했었고 그리미리 푸드팀생컨은 선택할 없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배우 파급력은 있으면 확실히 그 효과가 크게 크더라고 그렇죠 네. 그럼, 섭외를 생각해봐야죠 그거를 아그 고민하시는데 가수분이 자기분이 나오시는 거랑 안 나오시는 아, 거에 대해서 음. 어, 어떠, 뭐가 어떻게 나을지 고민하시긴 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수제는 거의 잘안 나와요 음. 가수분들이 옛날에는 뭐 얼굴을 날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립스틱라고좀 음. 들어서 했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이게 감정선이 깨진다고. 음. 그러니까 이걸 잘 보다가 가수가 립스틱을 하면은 그 깨진다. 라이브나 가수가 음. 컴텐츠를 별도.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 하고. 그좀 그게, 그게 좋을 것 같아. 음.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공간에서 저 2층까지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공간 잘 활용해서 하면은 뮤직비디오 한편 찍는 건 충분히 나올 거요 네, 아. 되게 이쁘게 떨어지고. 근데 룸들마다 컨셉은 좀 다르겠어요. 예, 원래 하실 때는 이렇게 룸별로 해서. 음 아, 음, 여기도 이제 아침에 집로 음 아, 아, 예쁘다 여기 약간 여자 여자야. 그러네요. 아, 벌써 좋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 지붕이나 불똑 같은 게오셨 오늘 드디어 제 앨범의 1차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키가 맞을지 한번 연습하려고 왔습니다 시술 시, 시 시술 시술 시술 어. 근원키 네. 플러스 일. She's so lovely. 나와 She's so precious. 나와 다른 난이 키가 딱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노래하면. 오늘은 노래 연습하러 왔습니다. 볼까요 네. So 어 지금. 지금. 생각하시는 박자를 네. 두 배로 쪼개서, 다, 쪼개서 아. 생각하세요. 그니까 지금은 않을 거야이 정도만 딱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 음. 한번 음. 들어 박자를 들어 봐 작은 바까지 들으셔야 돼요 강세도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꽉늘어지거든 마치 하나인 베이비 앞으로 가야 돼 뒤로 이브레이션 너무 밀, 밀어서 이렇게 하지안 되고 so 많이 좋아요 o t o h o ME 나인 베이비 오 좋아요 약간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나는 비인이다 와뭔 그렇게 <웃음> 상상하세요 뭔가 간지 딱한번더 해볼게요 더 지자석지날더끌어 놓치고 싶지 않아 k i 오좋아 좋아요 아, 볼 수가 제일 어렵다 말 들으면서 상상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그 그 여자 상상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자석같이 날더 끌어당겨 She's so lovely 지금 리듬은 되게 많이 익으셨어요 계속 뭔가 뒤쳐지는 느낌이 나서 계속 더당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필요 없을까요? 리듬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표정도 완전히 딱 그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냥 완전 나 행복해 죽을 것 같은. 사랑한다. 응. 그 말. <웃음> 자꾸 조심스러워 상처받을까 더 두려워 피할 수도 없잖아 잡은 두 손이 널 말해 네 이제 지금 지하철에 내려서 오늘 녹음하는 벨벳 스튜디오로 향하는 중입니다. 조금 한 30분 정도 일찍 왔는데 미리 가서 목도 좀 풀고 녹음실하고 조금 친해지려고 오늘 6시부터 10시까지 녹음실을 빌렸는데 엄청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 여긴 다 집인가요? 좋다 아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요런 집에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는 얼마 알려나? 몸음몸몸몸몸몸몸몸몸 작은 입술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kiss me 나는 딘이다. 나는 딘이라고 생각보다. 거울로 <웃음> 보고 부르면 안 돼. 딘이 아니야. <웃음> 어 그럼 해 볼게요. 네. s so 이런렇게고부르면 되고, 네. 조금 조금 더 끈적하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노래하는 느낌이에요, 종민 씨. 지금 음... 좀더 말해야 돼. 네. 깜지 안을 거야 날 바라보는 순간 너무 좋았는데 밴딩을 안했다 응. 아, 그 느낌은 알았어요, 지금. 네. 너치고 네. 싶지 않아 kiss me 눈감지않을 거야. 거울 속에 비춰진 날 바라보는 듯해. 좋아, 좋아, 좋아. 아, 정말 이 톤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이걸로 알겠습니다. 응. 눈치 보지 않을 래 시선 따위 상관없잖아 그현 a n g w a n of 는 그대로 오. 어 u y a n Han, a n 그 Mammy Hill o 생각을 하고서 부르는 게 좋거든요 나쁜남자 어, 그러니까. 더 <목소리>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 혼자서 같이 날더 끌어당겨 약간 요러, 요런 이런 느낌으로 약간 네. 전체적으로 네, 약간 알겠습니다. 좀 섹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스타일오버를 하셔 지금 겉모습은 섹시해졌는데 약간 톤이 아. 아직 착하네 요네 네, 한번 그런 해보겠습니다 느낌을 해서 네. She's o so lovely Won't you hold me 이상못 참겠어 지금 석같이날더 끌어당겨 어좀 so 아, 좋은 것 같애 더이상못 네? 참겠어 지금 석같이날더 끌어당겨 어, 이게 뭐지? 구글 같았어 <웃음> 어. 인공지능 <웃음> 어. <웃음> 윤윤복 다시 할게요날더 <웃음> 끌어당겨 <웃음> 이게 아, 난, 아, 맞다. 아, 맞다. She's so lovely 똑 닮은 듯해 어, 지금 아, 똑하지 어. 않았어? 어, 너무, 참, 너무 진성 여리여하게아네 h e s e l 다시 습니 지금 좋은 것 같아 응. She's so lovely 똑 닮은 듯이안 어, 들렸던 지금 러블리는 좋은데 네. 어 지금 너무 좋아요 She's so lovely 이 감이 잡혔어 어! 어 그래. 아니, 지금 너무 좋아 어. <웃음> 영상 촬영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하러 왔습니다 아, 또 영상 촬영 뒤는 프로필 도 찍어야 되고 오늘 방랑자 촬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메이크업하러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라이브. 라이브. 아, 내추럭이 되게. 감사합니다. 라이프. 아,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머리가 이쁘게 잘 됐죠? 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순간인가요? 지금은 오전 7시 55분 오늘도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남친 룩스 주신 배우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배우분들이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제가 드디어 앨범을 내는데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꼭잘될수 있길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민이었습니다. 안녕!